이번 주는 상당히 좀 매도가 상당히 강한 상황.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같은 지점에서 이 평행을 이루다가 어, <웃음> 전환선, 전환선이 먼저 밑으로 빠진 주봉상에서 1억 역전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역전. 역전 현상이 주봉 차트에서 만들어졌다. 어, 그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지금은 주봉상에서 흐름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일단은 뭐, 6,600불에 대한 지지를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 밑으로 빠지게 되면 뭐, 6,200불에서 6,000불. 어, 이 정도 가격까지 최대한 그 지지, 지지 가격으로 보고, 어, 이 밑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요런 움직임, 조금 우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가 아직까지는 뭐요 밑으로 빠지고 뭐 다시 3,000 불까지 간다 어, 이 관점은 뭐 6,000 불 깨지기 전에는 일단은 고관점은 그 미리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서는 좋은 흐름 움직임 이어 나가고 있었죠. 이어 나가고 있었는데 그로부 밑으로 다시 파고들고 코행스팬도 기준선 지지 타하고 그러니까 어 저번 주까지 저번 주까지의 흐름 자체가 좋았어요. 흐름 자체가 좋았는데. 이제 일목균형표상에서 그 저항을 예상했던 요러한 가격들 어, 모조이 한번에 조금 조금씩 어찌저찌 해가지고 다 뚫고 가면서 이제 어, 지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에 와 있는 건데 어, 뭐 주봉상에서도 그렇지만 조금씩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개선들을 어, 하나둘씩 이탈해가는 그런 모습이다 6900불이었죠 원래 6900불 6900불에서 지지받는 움직임은 이전에 그쵸, 대략적으로 유지점인데 유지점에서는 음, 올라갔다가 그쵸, 이런 식으로 S 파동 만들고 요 안에서 이런 식으로 S 파동 만들고 다시 움직임 이어가는 어, 그래서 우리 상승 추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어, 한 단기적으로는 7,800을 보고 나서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봤었는데. 일단 은 6,900 지지를 실패를 하면서 다음 예상 지지 구간이었던 6,600불 까지 지금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시간 분 구름대 하단부 지지를 딱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반등은 보고 있어요 단기 반등 자리라고 어, 보고 있고 어뭐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트렌드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그어 줄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 6900불, 이제는 6900불, 7000불 어, 지지, 아, 7000불 저항 어, 요 자리를 일단은 단기 타겟으로 타깃, 단기 보는 단기반등, 어, 요거를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봉상에서 한번 그 기준선 지지가 좀 꺾였기 때문에 그쵸? 어, 조금 안타깝긴 한 상황인데, 음, 만약에 이렇게 뚫고 간다 그러면 주봉마감은 아직까지는 뭐 멀었잖아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러면 아까 봤었던 그 은봉으로 만들어진 주봉이 뭐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건 아닌데 그일봉 시작 자체를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첫단추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 4시간 봉에서는 오히려 헤드앤실도로볼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목선을 지금 이탈하고 뭐 리테스트하는 관점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헤드앤숄더 왜 헤드앤숄더 패턴을 거의 신뢰를 안 합니다 거의 신뢰를 안 하는 이유가 어 기존에 헤드앤숄더 패턴대로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최근 들어한요 근래 한 2-3년 2, 3년 전 2-3년 전부터 저대로 간 적은 없. 그러니까 역헤드앤숄더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역회된 숄더에서는 저대로 간 경우가 많았던 게왜냐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기 뚫으면 가겠다라고 하겠지만 일단은 세력들이 패턴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흐름대로 어, 패턴이 흘러가고 그 개미들의 그 어떤 패턴에 대한 지식 아니면 심리들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를 저는 패턴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회된 숄더는 그냥 나왔을 때 어. 뭐 이탈하는 경우도 뭐 덜어 있었지만 헤드앤숄더패턴 같은 경우는 하락추세에서 상승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한한 한 7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60-70% 뭐 통계를 정확하게 내본 건 아니지만 근데 <웃음> 그 헤드앤숄더패턴 있잖아요. 헤드앤숄더패턴에서는 뭐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헤드앤숄더패턴에서 오히려 오히려 목선에서 이탈하고 리테스트 주는 척 하면서 다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갈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개미들의 심리를 어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락 추세 전환형 패턴이라고 해더라도 개미들은 일단은 은봉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긁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 사요 트레이더들이나 뭐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지 개미들은 못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역회된 숄더 패턴은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어쨌든 개미가 많이 안 달라붙을 걸 알아 개미들은 못 사니까. 대부분 개미들은 못 사니까. 대부분 개미들은 이런 어, 자리에서 사니까. 이런 자리. 올라가고 막 고점에서 황부하고 있다가 아 이제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가는 이러한 그 심리를 어, 희망레로를 태우면서 이런 어, 자리에서 이제 대부분 타긴 하는데 이 음.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이 만약에 탔어. 탔는데 만약에 역, 그 헤드앤숄더 패턴이 그려지고 있다. 그럼 음. 우리 아까 그 채팅창에서도 그렇지만. 어, 패턴 중에서 가장 유명한 패턴이 헤드앤 숄더, 뭐 더블탑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 패턴 중에서 흔히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패턴이 헤드앤 숄더 패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어, 을의 겁을 먹고, 그렇죠? 음. 을의 겁을 먹고 어, 미리 추세 전환에 대한 두려움을 먹고 아무래도 어, 개미들이 요로 그 매도 포지션으로 오히려 이런 음. 식으로 미리 미리 조금 지레짐작으로, 그렇 여기에서 물량을 다 던지면서 개미들은 그런 걸 오히려 여기 이용해서 여기서 올려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제가 헤드앤숄더 패턴을 헤드앤숄더 패턴을 이렇게 어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전 헤드앤숄더 패턴을 비트코인의 차트에서는 거의 적용을 안 시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뭐 그림상 그림상으로는뭐 지금 헤드 앤,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고 목선 이탈하고 리세스트 관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 전형적인 그 헤드 앤 숄더 패턴대로 갈 거라고는 어,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가능성은 이, 있죠 가능성이 있죠 이러면 이제 그 목선에서 머리까지니까 어, 뭐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빠지는 그림이긴 한데 뭐, 채널상 관점으로도 일치를 하긴 하죠. 그죠 목표값 자체가. 어, 거의 목선이랑 어, 천장, 그리고 바닥이랑 채널, 채널 상단, 하단 똑같잖아요. 길이가. 어, 그래서 이 패턴상 목표값을 충족을 하기에도, 어, 설득력은 있는 그런 관점이지만, 저는 어, BTC 차트에서, 비트코인 차트에서 헤드 앤 숄더 패턴, 그죠 비트코인 차트에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어,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적용을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의 관점으로는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여기 하단부 하단부에서 채널 상 기술적 반등 자리 그리고 A B C D 패턴 하모닉 패턴에서의 P R G 지금은 뭐786 1.4 어요 관점 1.41상가 어요 관점에서의 그 하모닉 패턴 반등 자리인데. 일단은 뭐그 아까 봤었던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어, 목선 리테스트 중에 지금 약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ABCD 패턴의 PRG 자리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 관점은 목선에서 다시 한번 이탈해서 화단부까지 가는 관점보다는 어,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천을 상단까지 한 7,000불에서 6,900불을 다시 한번 어, 저항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어,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 관점의 그 시장에 아주 그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한 그 설레발 패턴 그렇죠? 어. 요거를 여기 이용해서 한 번은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6,200 불, 6,000 불, 어. 요 채널 하단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어. 있다고 보는데 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아까 헤드앤숄더 패턴 그려온 것처럼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은 요 채널 상에서 반등 주고 다시 빠지는 움직임, 네. 한번 개미 붙여가지고 한번더 털어먹는 움직임이겠죠? 네. 그래서 고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